어, 우리 예수님은 어, 사역을 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어, 초기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오로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천국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디에서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단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장 23절 한번 보세요.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라고 하는 명칭이 거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 구장에서는 여기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도시 온 갈릴리 마을과 어또 도시에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을까?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35절에 보시면 어 가르치시고, 가르치 배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다음 뭐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상의 의사. 무리를 보시고 대상이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콜롬비아 아마존의 사역을 했습니다. 2년 5개월 사역을 하고 지금은 콜롬비아 보호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 브라질, 콜롬비아, 베루고 3국정이 있는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존 원주민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목사로 만들고 다시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왜 저럴까 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목사님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그렇죠? 와보니까 너무 살기 좋거든요. 공부 마치면 한국에 오시는 목사님은 거의 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냥 미국에 살자. 어디에서든지 보험을 전하고 교회 시험은 되니까 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똑같아요. 아무튼, 원주민들은그 강가에 아주 열악한 마을에 살다가 조금 도외지입니다한 3만 5천 명 사는 도회지에 나와보니까 이건 별천지예요 눈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 청년들은 거기에서 살다가 마을에 와서 보니까 도시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공부 마치고 난데 나는 막 도시에서 비를 먹어도 나는 우리 마을에 안 간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해서 한열 명이 목사가 되면 한명 내지 두명갈 것만 까 거예요. 그 이건 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에 나오니까 보고타에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시발 공부를 하고 이미 누릴 걸 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은 그래도 사, 사명감을 갖고 아마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도시에서 성별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고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타는 콜롬비아의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여러분 아십니까? 콜롬비아에 대해서 콜롬비아가 미국적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 콜롬비아 <웃음> 이제 한번 뭐 지명이 많이 도 비슷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콜롬비아는 남미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아 우리가 아메리카를 하면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러면 북아메리카는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중북아메리카는 멕시코 러시아에서 파나마까지. 그리고 남미 남미, 남아메리카는 콜롬비아 제일 위쪽에 있는 콜롬비아를 위시해서 제일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가 남미라고들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남미지만 남미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바다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태평양, 하나는 카리브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안돼도 산맥도 있고 바다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자,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5,100만 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거의 비슷해요. 나라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열대입니다. 대한민국열대 그러나 인구는 우리나라와 똑같다. 그러니까 캐직하기는 너무 쾌직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1인당 g m p 는7 8 0 0불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35,000불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7,000불 같으면 우리나라의 한 70년도, 80년도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년, 2달 여름인 나라는 동네는 레티시아라고 하는 아마존 그다음 태평양 쪽에 있는 갈다해나라고 하는 그 도시 해발백0 m 는 1년, 2달 여름입니다. 제가 티시에 살았거든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미국이라 확 덥다. 오늘 굉장히 덥다 하더라고요. 너무 더워도 석 달만 지나면 가을 오지. 그죠? 겨울, 그 추운 겨울에도 한 달만 지나가면 봄이 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 콜롬비아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날 날씨가 정해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와도 여름, 모레가 돼도 여름 일년을 또다니 여름이니까 지쳐서 힘들어 그 근데 이제 이, 이 콜롬비아는 남위 남 5도, 북위 5도 가운데 적도 그러니까 적도는 뜨거운 여름만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중간에 안 돼서 삼리로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계절이 생기죠 그 다음에 봄이 되는 그 도시는 매진 이 도시는 해발천 500m 어제 가도 꽃, 내일 가도 꽃, 꽃으로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날 그 도시는 늘 꽃축제가 일이고 그 남미에서 제일 많은 화훼, 그꽃 전시는 콜롬비아입니다. 유럽에는 네덜란드, 그래 있는데 이 네데진이 봄입니다. 150, 1500m.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이보호타는 해발 2650m. 숨이 약간 가쁩니다. 그런데 가을밖에 없어요. 초가을, 아, 저 늦가을, 그 다음 저겨울그래늘 얼신 녀석으좀 춥다. 어스러서 사 도시가 이런 도시입니다. 겨울만 있는 도시는 시에라, 네바다라고. 이 도시는 4,000m 높으니까 1년, 2달 겨울만 있고 눈만 쌓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인 도시인 이까따이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고타는 이렇게 가을만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사역하는한 대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을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옛날 성경에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망이 여기다 이 말은 불성이 여기다 금율이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의 창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하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뭐 노래 하나 부르면 이런 노래입니다. 어, 한마는 미아리 고개. 거기 가사 보면 이리 나옵니다. 맨발로 걸며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할 때에 바로 이 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미 끌려가 철사로 줄로 꽁꽁 묶여 한마루 미아리 고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뒤에 보면서 막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저저문 끌려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막 가슴이 타는 그죠? 간장이 녹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마을과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 인생 불쌍해서 어찌하노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 보고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콜롬비아는 우리 한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6.25전쟁 때에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16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남미에 속해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우리나라를 돕기 예수교 때 군인들을 몇명 보냈느냐. 5,100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도 한 2,300명이 전사하고 횡방불령된 사람도 많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 이 콜롬비아는 그죠? 미국하고 카나다 외에는 이 콜롬비 아한 나라밖에 없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우리나라도 움게 아니에요. 오로지 콜롬비아가 있습니 그러면 이 콜롬비아 우리나라를 도울 때, 1950년 6월 25일 전쟁 나고 난 뒤에 콜롬비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콜롬비아 지금도 7,900불이라고 하는 GNP, 우리나라 7,000 1970년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거 7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을까요? 그 어려운 나라가 그당시에또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정국으하고 방군하고 싸워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냐 40만명이 죽었습니다 엉마하 죽었어요 2016년도 산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제임할 때에 방군하고 협상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우리 더 이상 내전 안 하도록 하자 해서 협상을 맺은 협상 조건이 두가지예요이 방군이 제시를 는데 뭐라 하 첫째는 과거의 죄까지지마라 둘째는 우리가 내려가 산에서 내려가면 한사람의 월급을 한 달에 천불 줘라 이래 가지고 협상을 했어. 그래서 그걸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이 되고 있어. 왜 부결이 됐느냐? 과거의 죄못지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거의 상쾌한 들을보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4 0만명같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집 끝나 한 집이 희생당했대 이 말이 그러니까 말 국민들이 아 그거 못한다. 천불? 우리도 지금 월급을 400불밖에 못 받는데 저것들은밤 산에서 맨날 총질만 하는 데려가서 할줄 아는 게뭐 있다고 천불씩 주냐? 이렇게 이래, 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도항에서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서웨덴 노르웨이의 노벨상 위원회가 저렇게 한 건만 해도 귀하다. 그래서 201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산토스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런 내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고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진쟁이 터졌다. 야 총들 우리 도와주 가자. 해서 5천명이 왔다는 건 이건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2020년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소리가 안 나요. 들고 두 명의 중공군을 체포하는 콜롬비아 한장병적 진지를 향해 포사격을 하는 병사들, 흰색 치마 저고를 입은 여성들이 마을을 걸어가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 포병 하사관으로 참전했던 86살의 디아스 씨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1년여 참전 기간 동안 전선의 모습과 한반도의 자연을 300여 장의 사진에 담아 일부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매년 한국전쟁 70년을 앞두고 KBS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배령으로 <목소리> 참전해 콜롬비아 국방 장관까지였지만 란다 사반시와 소대장을 참전했던 <목소리> <목소리> 알프레도 씨의 300여 장의 한국전쟁 사진들도 후손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콜롬비아 참전용사는 5,100여 명 대부분이 수전사 북은 올드볼디 전투에 참전해 213명이 사망 실종됐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참전용사들의 사진과 찍등 한국전쟁 기록물을 발굴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콜롬비아 보호타에서 KBS 뉴스 이재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0년 전에 우리나라 도올려고이 사람들 와서 200여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콜롬비아 살면서 보니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동네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콜롬비아 서부에 있는 킨티아라고 하는 주의 주도입니다. 이 도시에는 보우타 메데진 깔리라고 하는 도시스코 삼각형 가운데 있는 도시 약한 3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바나나 키우고 커피 만드는 농장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아르메니아인데 사실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비아올기라고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을까 오늘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저 동유럽에 가면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란, 그루지안 이네개의 나라에 쌓여있는 나라아아메메니 r 여러 y Azerbaijan, Iran, Mushimushi, Islam. Armenian, 300 million, 아0 m 0 1년에 AD 3 0 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워 보시면 1 0 0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30년 앞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발표했던 나라, 그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나라. 그런데 18세기 말에 트럭이 이란 아제르바이잔이 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30만명을 학살했습니다. 제 1차 학살이 30만명을 죽였습니다. 1894년 <웃음> 오스만 터키 제국 시대에 그리 학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화로 만들었어요. 더 프로미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일도또 있었지만 2차가 2차, 1차 나오니까 2차도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2차 학살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을 몇, 몇 명을 학살? 150만 명을 학살. 그래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 교인을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그니까더저 나치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기보다도 먼저 180만 명을 학살한다. 이런 나라가 아르메니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콜비아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을 바꾸자 아르메니아 비아올긴 이름을 지우고 지금은 아르메니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이 그 나라는 한국도 도왔고 저 동유럽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학살까 가지고 기억을 하는 그런 긍휼의 무리로 불성해지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나라에 지정 하면 그래 하지 뭐 개인적으로 그래 할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이 아이 콜롬비아 사람들 이때 마음이 어 좋으냐 하면 이거 뭐예요? <웃음> 스타벅스. 미국의 커피. 대표적인 커피가 스타벅스. 그럼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커피가 뭐냐? 후안발레스라고 하는 이런 커피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 버금 갈만한 이 콜롬비아의 카페테이 아는구반바리스 여기 커피 한 잔에 1불 정도 1불 정도 그래, 내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야커피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살이 손이 떨려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한잔에 4,000원 최소한 4 0 0 0원이야 비싼 데는 만2 0 0 0원까지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뭐 보약이네. 이거는 이러면서 마셨어요. 근데 이는한 잔에 한 일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일부도 비싼 거예요. 비싼데, 싼 커피는 뭐냐? 구루마에다가, 이아카에다가,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축출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파는 띠 돌아오는 커피가 있어요. 똑같은 커피인데 설탕도 무지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는데 아주 달달하게 마셨어요. 근데 그건 한 잔에 얼마나냐? 20센터, 10센터, 20센터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다섯 배나 비싸게 호황발데스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 내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이띠도 아저씨가 그 앞에 와서 커피를 팔고 있는 거야그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이 장사 망칠 길이 있어. 왜 우리 앞에서 이거 파냐고 과왕만 지르고 쫓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이 호황발데스 점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저래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띠는 마시는 사람, 띠는 또 마시고, 고한마들어서 와서 고한마들 마시는 사람, 고한마들 마시고, 그게 뭐가 문제되냐? 공정한. 내가 이거 뭐 깜짝 놀랐어. 야,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사람이야. 우리보다 훨씬 낫다.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낫다. 너 같은 놈그이안 그래 하겠어. 야 이마, <웃음> 나는 가게 셋을 내야지. 저얼굴도 줘야지. 그 다음에 재료도 비싼 사람이 너 여학교에서 이렇게 팔면 내가 무차별 뭐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마음이 그렇, 그렇지 않더라고근데 그걸 보면서 야이 사람들 굉장히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야이 나라는 전도에서 복으로 이, 이 거듭나면 이 사람들 성교 하면 잘하겠다. 왜? 남을 불쌍해. 일단은 하, 여러분 불쌍히인데이 말은 돈이 없어서 돈 없는 사람을 돈 있는 부자가 불쌍해. 이런 말도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불쌍히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지옥 가보 그냥 불쌍히 이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 이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어떤 친구는 성교사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적도 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왔어요. 적도 기니 들어보셨어요? <웃음> 내가 어떤 청년 부부가 젊은 부부가 목사 저는 적도 기니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적도 기니, 적도를는 말은 못 들어봤어도 적도 기니 처음 들어봤네. 근데 적도가 기니. 이런사가 웃었는데 그이 친구가 예수 전도단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는데 같이 사역하는 젊은 자매가 콜롬비아 여자예요. 그지? 그 콜롬비아 씨가 온 이유는 거기 저도기니도 스페인을 쓴대요 그래서 잘 됐다. 스페인을 내가 배워서 스페인으로 말할 수 있다. 나도 저도기니 가서 성교하겠다래가지고 지금 협력사회하고 있는 다 얘기들었어요. 여기 야 내가 본게확실하구나저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선교사를하고 세상을 향해서 한국, 미국 다음으로 콜롬비아 사람들이 전도하겠다, 성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무리를 보고 극리로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지는 오늘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 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상의 쌍 의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기지나 목자 없는 양이 뭡냐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국민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남미 23개 4개 나라가 있는데 그 23개 나라 가운데 제대로 된 지도자들 없어요. 여러분 남미 가니까 이 혁명가를 이야기하는 혁명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 티셔츠에 얼굴 하나 딱그린안데그 사람 이름체 최계바라예요. 최계바라 이체계바라라고 하는 이 혁명가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 친구가 의사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남미에서 멕시코까지 올라와가지고 의사로서 빈민가에서 구제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혁명 이렇게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가냐 쿠바라로 날아가서 누구를 만나냐 피엘 카스토로를 만나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죽고 피엘 카스는 독자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쿠바를점령하다 동생한테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 혁명가입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과 저는 남미가 처음 말하어요이 사람입니다. 시몬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이 름은 그 리베르따도 시몬 볼리바르. 리베르따도라는 말은 어이 해방자, 자유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남미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부 동 북부에 있는 남미의 북부에 있는 나라들 여섯 개의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스페인을 몰아낸 그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엘카도로 볼리비아 이 여섯 개 나라 이름을 그 나라를 합쳐가지고 그란데 콜롬비아라고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독립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있는 사람. 왜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을 대항해서 독립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좋아해 서돈에도이 볼리비아 볼리바르의 얼굴이 새겨났는데 베네수엘라의 돈 다니는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 그 다음에 큰 동네는 다 이거다라고 합니다. 볼리바르 공항, 베네수엘라 제일 큰 공항. 볼리바르 대학, 에콰도르 제일 좋은 대학. 볼리바르 공원, 콜롬비아 제일 큰 공원. 아예 우리나라 이름 바꾸자 면볼리바를이름로 바꾸자 해서 볼리비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극히 됩니다. 그 다음 또한 사람 소개하면 이 랑오체대 어, 12년, 그 12년의 밤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무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대통령인데 1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민주화를 사서 오다가 해방 저이뭐 석방되고 난뒤 대통령 출마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우유럽이 대통령, 우리가의 국민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대통령 궁도 홈리스들한테가 살아요. 추운데 이우 밖에 서고 드리려양 내가, 내가 여기 이 집에 안살 테니까 너희들 와서 살을 라가지고이 홈리스 들어가서 등록 후도를쪄이 사람의 제일 과보 자기 집에서 제일 귀한 재산은 20년 된 폭스바겐 비틀즈 딱 정벌리 차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집은 시골에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그 시골 집안으로 정말로 청년 결백한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은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죠? 자베스. 자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아주 독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메그를 죽어요. 네번 연이 맞고 아메그를 죽고 난뒤 후계자를 누고서요 마두로를 세웠니다이두 사람은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이 사람 이이 이 나라는요. 가난안에있수 없는 나라예요. 가난해진 것이 기적이다. 왜? 이 말은 저저가 다 기름이 밑에 묻혀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물한 병하고 기름 한 병하고 이렇게 사면 물값의 10분의 1이 기름값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좋은 기름이 많이 남이도 불구고왜 가려지냐. 이런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기름국은 가난해지 백성들이 고쳐가는 거죠. 물이 없는 거죠. 그 참된 목자가 없는 그런 양다은 존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가대통령 하면서 1년에 평균 반 사람 앞에 몸무게 몇 킬로 빠졌느냐 11킬로 빠졌습니다. 돈 주고도 10킬로 빼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마두로 때문에 몸 먹어가지고 11킬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마두로 다이어트 했다. 그럼 마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얼마나 자고기의 복사 망했냐 제가 있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대록시장 가보니까, 아까 어떤 사람돈 따바를 파는 거예요. 베네엘라 돈을 팝니다. 음.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가버릇 사먹으려고 만원짜리 바가버릇 사먹으려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됩니 이렇게 줘야 바가버릇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공예를 해서 방석을 만들면 오히려 밥열 그릇 값이 나오는 거야그 돈을 가지고 방석을 만들면 나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돈돈 방석에다가 돈 베개에다가 베니스 돈이 그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옛날에 왜 벽지 사는 사서 발언을 못 받아 돈을 발는게더 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데왜왜 그랬냐? 참된 지도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놀람> <놀람>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저이이 이, 이, 이 콜롬비아 백성들을 그다음 남미들였더냐?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36절에 목잡분이랑 같이 고생하는 게 기진함이라고 있습니다. 기진하다이 말은 몇배 그쳤다 이 말. 버렸다 이 말. 레레 던져 버렸다 이 말. 요즘 한국에 뉴스 보시죠. 개모가 예 아이들을 그냥 뭐 두들겨 베 죽이고 굴려 죽이고 가방 내 가지고 밟아 죽이고. 몇배 그쳤다 이 말. 아니 완전히 이거는 뭐 사람으로는 할 짓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이 남미 전체의 상황은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합니다. 저 가지고 여기를 피노센트라고 하는 칠레 대통령은요, 지하고 맞서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조시그조 영화도 만들어 기사를 봤어. 잡아올 가 때는 그냐 드럼통 하시죠 드럼통.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위에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걸 벨리콥터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 밭들은 어디로 가니 지또 선정동 뒤서라. 그래 죽고서는 4천명이 돼요. 난민은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기진나면 고생하는 그런 나라 최근에 제가 사회에 가고 있콜롬비아대데모 이래요. 데선와 데모아. 이반 두께의 대통령이 이반 두께 물러가라 막박음지이되어버어요이 코로나 전국야왜 그랬느냐.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세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나가들이 된거에요. 이시작 모르기 전에도요. 코로나 했다고 해서 어, 어느 날은 짝수, 짝수 되는 날은 남자만 나오고 홀수 되는 날은 여자만 나오고 또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나오고 이렇게 가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래 나오는 거예요. 왜? 코로나 걸려 죽을 확률은 50%로 안되고 굶어 죽는 확률은 100%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한 분, 두분벌어가지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여기다 세금 올리니까 백스들이 뿌리나가지고 대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5월, 신문을 보면 5월 6일 날 2021년 5월 6일 날 4시 52분에 콜롬비아 세제 개편 반대 시위 유혈 진압에 시민이 23명이 죽었다 일어났어요. 하루 전에도 29명이 되고그 다음부터 아예 누가 얼마나 죽었다 이야기도 안 해. 왜 자꾸 폭등이 일어나니까 전역에서 그 지금 대모가 일어 그러니까 정말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남미 사람 그러면 종교라도 제대로 해야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이렇습니다. 남미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국가도 웃깁니다. 보면 이게 무엇이? 그림 안 보세요? 이거 이게 마리아상이에요. 이 부처상인지 마리아상입니다. 혼돈이 얼마나 돼 왜? 남미의 선교사는 가톨릭 선교사는 어떻게 느냐 과거에 16세기에 선교를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내 총에 맞아 죽을래. 그럼 누가 총에 맞아 죽을고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고 낮에는 성당 가서 미사드리고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옛날 빛 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이게 렇 이제 게이 세월이 지나면 짬뽕이 되니까 마리아도 이런 사람들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열토당토하는 그런 그 그림, 그런 조각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 이게 고생하는 기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로지 한가지 못해. 천국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천국 복음을 주시. 우리 3 5오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자. 저희 외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십니다. 고 고치는 일에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음이 뭐냐? 복음 로마서 일장 이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에서 이쪽 나옵니다만 딱 줄이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뭘 약속했냐? 우리 이 절에 보시면 삼 절에 보시면 이 아들은 말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이의에서나셨습니다 여기는 딱 줄이도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이의 혈통. 사람의 아들 참 사람. 그 다음 사전에 보시면 참 하나님, 성경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인가 더군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요렇게 성경 로마서 1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다. 요보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자 그래서 지금 콜로베사에 가고 있습니다. 자. 어, 나 우리 예수님께서 추석하서만든이십 지금 뭐 남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아이를 안 낳아서 난립이다만남미는아이가 많이 낳습니다. 한 가정에 보통 5 명까지 인열명까지그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르지만그게 목의 살입니다. 목의 남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남들이 그런데 임신은 엄마가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나는 희든지만 아버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을 다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다가버리 너무 많아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추서에인다그래서 제가 이제 콜롬비아가 사회를 하는데 어떤 사회를 하냐? 태코도사회를하 제가 고등학교 때다을땄잖아요부득관 단을, 단을 땄는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 기하에서무 싸우는 이런 걸서어 그래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성교사 되고 목사가 되고 가지고 남미를 갔다가 콜롬비아에서 오타라고 합오타에서이 태권도 하는 철륙은 청년,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같이 태권도 성교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시고어요 제가 단장인데 공원에서 공원에서 시범 경기 보이고 전부 지하어고 이런 일이했어요자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을 갔어요. 1년 4개월도 한국 묶여 있었는데 2003, 2020년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훈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9회에 서울에서 관광을 했는데 우리 콜롬베의 청년들 네명을 데리고 한국 갔다가 이 코로나가 터질 게 누구 알았습니까? 한달 반, 두달 있다가 또 온다는 것인가 있는 것이 다음 달에 나간다, 다음 달에 나간다. 이러다가 다섯 번 비행기 연기하고 집은 아홉 번 옮기고 열 번째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만 개그 만 오곡이 된 거는 백신 맞고 들어가야 되겠다. 래서 준비라고 지금 어, 어, 27일 날오다5비행기 타고 콜롬비에 들어갑니다. 자, 청년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훈련 받을 때 콜롬비아 국기 가르치면서 기념 사진도 찍고, 그때 모였던 13개 나라에서 온 청년 50여 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는 어, 성경공부 오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태권도 실기 저녁 먹고 난뒤로부흥이 하면서 요절 암송 이러면서 우리가 어, 어, 14일을 보내고 지금 여기 콜롬비아에서는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끝나고 난 뒤에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의 용사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어, 태권도를 하면서 태권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은 신학생들한테 태권도 가르치자 그러면 졸업할 때 되면 4년 공부를 하니까 졸업할 때 되면 4년 동안 태권도에 있으니까 단도 따고 4번도 되니까 목수한수 태권도 사범증 같이 주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도장 얻어서 낮에는 주중에는 태권도 가르치고 전도해서 주, 주말에는 보음을 전하는 그러면 생활비도 벌고 보금도 전할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 선조들이 예수 잘 믿어서 2, 3년 되면 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해서 목사님들 생활도 드리고 교회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남녀를 가보니까요, 10년 돼도 잘 못합니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죠. 목사님 겸 사범. 아니, 너무 뭐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거리하고 두 번째는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구제사역. 베네수엘라 난민이요. 보호타에 150만 명이 와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에 짜내가지고 지나가면서 뭐 누가손 내밀면 뭐 1달러도 주고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집에까지 가라고 하면 열대명이 많니다다줄 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빵하고 커피를 나눠서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사랑의 살독이라고 하는 어, 다채가 돼. 약 1년에 예산이 130억 정도 쓰는 그런 단체. 김 목사 원하는 물건을 되시겠다. 대신 가져가는 돈. 그 다음 통과제는 미가 부담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를 콜롬비아 지부장으로 그렇게 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예배 드리고 방문하주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번에 태권도는 애들 하고 데려가고 부평의 폭포 광장에서 홈리스들한테사라이살 속에서 빵하고 커피하고 빵하고 우유 나눠주는 사역을 같이 했어요 이러면서 오리 돌아가면 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1년 4개월이 서 제일 힘든 게 제가 30년 대외 생활하면서 제 힘든 게 아침부터 국밥 줍니다. 아침부터 밥을 줄때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먹어도 빵은 한국밥 빵은 너무너무 달아요. 그전에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 빵도 못 먹게 이참 내가 만들자 했어. 만들어가지고 성교관에 있는 우리 성교사들은대접했는 너무 맛있대요. 제가 만든 빵입니다. 이거 골로비에 가서 보고타에서 만들었어. 요 베네수엘라 사람들 만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준비해서 지금은 밀가루 800g, 물 600g 그 얘네 이스터 섞어서 12시간 반죽해서 다 발효시켜서 빵 만들어. 이런 빵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먹어본 사람 없잖야김 목사님, 저제가집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다. 제가 선정한 작정입니다. 그리 있는 동안에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요거 대었고그 다음에 이제 가평에 있는 오륜께 수양관에서 두달 동안 있으면서 어 성경이 읽어지 우리 툴입니다. 성경국 툴인데 요거 신약 의학 우리 2주간을 거쳐서 공부해서 수료 쪽을 받았습니다. 요것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그 다음 에 또한 가지는 작년 8월 3일부터 14일 15일까지 한국 기독교 초기 기 한국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들만 30명을 국 이끌고 제가 가이드를 했습다다가이드에 가지고 지금 돌아에서면서쭉 보았는데 야, 한국에 이렇게 좋은 기독교 서 한국에서 한에도몰랐에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한 그런 시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기서한사를너한국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국 두 가지 중요 하나는 성교 사님들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꿈에도 몰랐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성 초기의 성교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남미의 성교사, 가톨릭 성교사들 어떻게 하냐? 너희 예수 믿들의 총마저 죽을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온 캐나다, 미국, 호주 선교사들을 와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습니다. 제가요, 호남신학교가 있는 광주에 갔는데, 양림동에 갔는데, 그 호남신학교 그 조그만 동산이 있는 그 동산 위에 선교사들 23명이 거의 죽어서 묻혀있습니다. 딱 올라가서 눈물을, 제가 눈물이 나서요, 비석에 크게 찼어요.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자. 조선의 눈물을 씹게줬어요 한국에 와서 희생했던 성교사 23명이 광주 호남실학교 교정에 묻혀있어요. 전주 예수병원 근너편에또 성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성교사 무덤이 있어요. 전국 곳곳에 성교사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생각하 때에 예, 과거에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우거나 뭐 교회 역사를 배울 동안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그 내가 너무 내가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9 시에 새 함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제가 강화도가 다섯 번 갔다 왔어요. 왜한번 가버지면 너무 좋아지.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 부름을 해가지고 부름을 해가지고 모시고 합니다. 가면서 해가려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강화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목사님 강화도 가면 많이 전하님은 전등사지요. 그래, 그래 얘기합그렇생각했습만아보면완전 그래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회개해겠습니다 초창기에 이 강화도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지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거기에 강화도, 강화도 우리 강화 군 안에는 세계의 섬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세계 섬이 되니다 이 섬, 조그만 섬입니다만 그래도 이섬 안에 교회가 몇개 되는 것 같아요. 감리교만 140개. 그리고 다른 장로교다 합치면 그2 0 0 이상 되는 교회들이 곧 조그만 동네에 다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 세운 교회가 교상교회입니 되는 게있는교상교회는 어떻게 시켰냐. 강화도 출신 청년 이승만이가 인천 재물포에 나와서 장사를 했어요 주막집을 했어요. 술 팔고 일구하는 주막집을 하다가 인천 내리교 그 조언제 목사, 조원식목사 전도로 가아 예수를 믿게 되이 좋은 예수 내맘믿어 되겠냐 내가 고향 가서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지해야지 그래 주막집을 를려고고 고향을 이래서 농사집면 해서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예수 믿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세례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원씨조원정목사님 연락해가지고 오시면 내가 우리 어머니 저저저 저, 저, 저, 세례 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그 동네에 있는 훈장이 김상인이이 사람이 이 놈의 새끼 데려오기만 해봐라. 양코백이 내가 다리를 뭉들이 부러뜨려. 데려오면 내가 그지고 불을 확 지를 거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못,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달 밤에 업고 강을 건너고 뭐 내려 건너고 산을 넘어가지고 바닷가에 포구에서 배 위에서 땅이 못 내리게 니까배 위로 올라가서 배 위에서 선상 제례를 베풀고 그말 그래서 세워 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 받고 오면서 한문 성경 한 들어오면서 보고 서당 훈장한테 갖다 주고 그래 김상임한테 갖다 줬어요 그 책이라고 우니까 읽어 보는 훈장이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게 나야 이제 기빈기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희망은 기독교. 해가지고 서당을 확 치우고 그게 이렇게 어르신 그게 교산교회야. 그리고 그 교산교회의 김상님이라고 하는 서당 문장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옆 동네 홍이라고 하는 동네 있는 문장 박명이가 이 녀자식 지갑을 가그 양꼬뱅이 뭐 종교를 믿는 게 가서 내가 죽인다. 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김상이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어아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도 동네가 가서 홍이동에가지고 서성 치우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게홍의교회그 교회를 세워놓고 일곱 명의 뜻이 있는 친구들이 야 우리 예수 믿는 표가 뭐냐. 그래 이름 하나 바꾸자. 예를 들어서 이름 세자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자에 대 일자였죠. 일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박능일이 됐어요. 일자로 왜 붙이냐. 하나님도 하나 구원도 하나 믿음도 하나 이래 가지고 일자로 붙인 거요그 중에 권신일이라고 권신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권신일로 바꿨어요. 이 사람은 교동도에 가서 교동교를 세우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종순뭐가 있는데 종순종종순일로 바꿨어요. 뭐 일자로 붙였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지주야 주시준대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그 1만 달러도테 탕감해 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걸 오늘 으받아가 자기가 돈 빌리서 나오라나다가져야자영좀가져와다가져 그래. 불을 지우고 오늘 부터다 이거은 빚이 없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 웃기는 그는요. 그 종순일 씨의 손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세한교회 고태국 목사님 사모님 고광순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는 종광순이래 우리 할아버지가 종순일이래요. 아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종순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재산 다 그래가지고 횟버리니까 자기가 쫄떡쫄떡 망하다 싶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는 평양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기차를 타고 에이씨 우리 아버지 그거 만들어.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포기해 버리고 그날 그여 옆에 내려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장기 복무하고 제대로 하고 났요 그래 아들은 아무도 어 그렇게 안 했다. 이래.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는 손녀대가 와서 목사 사고가 됐다.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 그 여수에 있는 서록도 아시죠? 서록도. 애양은 소록도 있는 애양은 아시죠? 선양은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사랑이 먼저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야참이 동양의 성자다 선양은 목사님 그렇죠? 자기 아들 종통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아들 안재선이를 양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년 후에 우리 선양은 목사님들 나중에는 우리 북한 개요군에게 죽어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에. 이 아들이 안재선이를 양자로 삼고할 때에 손영호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우리 손동, 손동이 손동 권사님. 이 권사님이 안재선이는 오빠가 됩니다. 이건 우리 오빠 죽인 원수다. 해가지고 오빠를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손동이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날 자기가 소폭을 한다는 게아야 아침에 손동신이 동인이 오빠가 도시락 건네주고 용돈까지 주면서 소풍 잘 갔다 오라는데 저들에게 오니까 죽은 거야 누가 죽인냐안재세리 죽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죽인 그고민을이 양자로 사오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갈면서 오빠를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손양원목리돌아가실 장례식에도 손동이 권상 안았어요 왜? 안지세리가 사온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안온 거예요 근데 안 제스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양자로 입적을 했으니까 그래도 사랑을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완전히 이건막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있어요. 안 제스는 도망을 가서 숨어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장년이라는 게아니 장년이 있었는데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 먹고 딸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자도 이야기가 니다 교회장 갑니다그 중에 아들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전도 아버지가 교회로 몬도 하겠는데 전도받고 멀리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인다 교회 가요. 그다음얘기라 그러다가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들 시 학교로 가다. 그리고 시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음8일아에그이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는 손양훈 목사님이 숭교하실 때가 48입니다. 그 양아들 손재선이가 돌아가실 때가 48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안재선 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동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을 죽였면서야 내가 너너 너 양, 양아버지다. 양양뭐 작은 아버지다 그리고 던져지면서너 아버지가 나 형님 죽였던 응? 응? 그 아들인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양계로 삼았다. 이러면서 책을 하고 는 거예요. 으니까그 책을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손령 목사 두 아들 중에 두고 살인자예요. 그이 사람이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거요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있겠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경상남도 항안 칠원읍에 있는 선량한 목사님 기념관 관장을 2년가 3년 하고 작년 2020년 10월 31일 날 이분이 부룬디 앞 아, 저기 아프리카 있는 부룬디에 나병 환자를 위한 선교사 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아니지만 손자 때그렇게 결실을 보면서 이런 한국의 기독교 역사 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 이 지면서생을을지금습니다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지 받았던 금은 지금은 지결은지인데지서은지 반대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때뭐 폭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몽골, 적도 기니, 콜롬비, 그렇게 니다더 감사한 것은 저는 막어 그냥 선교 같습니다. 교단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주파송길안 정했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 중앙회에서 작년 올 2월 7일 날주 파송길을 정하고 파송식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가문 잘지냈습니다 우리 이제 콜롬비아에 조금만 더맞겠습니다 콜롬비아 선교생 a c o 콜롬비아의 현지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산 베르나비 교회라고 콜롬비아 사 o m b i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 5, 6 0 o m b i a c o l 교 m b i a Colombia, Colombia, Colombia, Colombia, c o l 서 m b i a Colombia, c 이걸 o m b i a 라 o l o m 가지고 있다 장로님이 어쨌지 하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카페 떼리하라고 줬어요. 근이장로 생각은 누가 선교를 할 때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이걸 잘 활용해서 쓰자 해가지고 세를 주고 그 이걸 어, 그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교회가 헌금을 하고 이러는데 이걸 들이 너무 헌금한 사람은 성교하고 줬지 내가 돈 벌라고 줬냐? 이러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비그덕거리면서 장로님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자원, 자원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나는 비어 있는 거를 내가 가서 보고 이거 내가 쓸게. 그리고 작년 1월 30일에 나 26일에 나올 때에 당에 재직기 다 흘러나 맡았어요. 내가 갔다 오면 한국 갔다 오면 쓰는 걸 하고 4월달에 와서 계약서 제 알린. 갑자기 정신에 코로나 터지는데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저한테 이제 가토 경보해. 6월달 김 목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비어 있다는 걸하고 콜롬비아 적십자사에서 베네수엘라 남민1 150만 명이 지금 그보호퇴에 어, 살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 서로 동영을 수용해 달라고 수용하고 있는데 김 목사가 와야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이번 7월 28일 가서 27일 가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 이 건물은 3층에는 두 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이 있고 2층에는 기숙사 여덟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다섯 개였습니다. 있고 일정이 이제 가패리어 있는데 여기는 내가 개조해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이 활동도 못 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 나는 뭐 세상 살다가 비대면 예배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렇나 참. 그래, 요즘 자지년반 음. 지나고 나니까 교회 가는 거 뭐, 사람들 웃을 때 하면, 뭐, 과거에도 아, 뭐, 집에서 그냥 컴퓨터를 다이해드리는데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어려운.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요, 요즘. 앞으로 힘들 겁니다. 성기 비대면에 그런 게 없어요.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다고, 여러 번 가기를 기도했지만, 성령이 막 와서 못 가긴 기 했다. 그러나, 결국 갔다. 그성이는 오잖아요, 성인이 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을 양육하고 싶어 갔다 여러분 성교는 신앙 교육은 인격과 인기 부딪히는 됩니다. 비대면형이 뭡니까? 멀리서 그냥 가톡으로 하고 뭐 주운부로 하고, 그래야 하는 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요, 절대로 얼굴을 안 보고 할 수가 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시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말들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패러다임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7월 28일에 가게 되는데,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조금 이제 내놓고 마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28일에 가는 길을 지켜다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저도 이제, 원래 65시입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저질환자라고 용케 알아보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더나 주사를 두고 맞았습니다. 이제 15일 지나서 이제는 잠시 생겼으니까 마스크 쓰고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이 있으니까 가서 함께 협력해서 좋은 사회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시고 기도 후원 재선 위해서 기드림 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싱터리 사람 하나는 필라 대표사인데 그 은혜는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두번 유산하고 이제 에, 임신을 했는데 이번 9월이 출산일이 여러분 순상할수 있도록 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목사인데 201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서류가 아직 못 돼가지고 둘째 며느리 아직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어, 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던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필라들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세우신 주의에 우리 이경종 목사님들 하나님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양무리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어오며 나가며 꼬르륵고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발걸음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콜롬비아 선교사항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